익스트림 스포츠용 카메라인 액션 캠코더 고프로의 창업자인 니구드먼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전자제품 분야에서 두 번의 창업에 도전하였으나 미처 사업이 꽃 피워보기도 전에 시장에서 사라지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서핑광이었던 그는 좌절감을 씻어내기 위해 서핑을 위한 여행을 떠났고 서핑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손바닥에 고정시키다가 한 아이템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술 분야에는 문외한이었던 니구드만은 결국 시금을 전폐하고 오직 카메라 개발에만 몰두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방수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은 작은 카메라인 오늘날 액션 캠코더 시장의 1인자 고프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프로는 처음 개발 당시 기존 카메라 제조사인 대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 기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했습니다. 더욱이 개발에 모든 걸 투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프로는 기존의 카메라 마케팅과 같이 카메라 기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여가 활동에 중심을 두는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즉, 자사의 제품을 카메라가 아닌 익스트림 스포츠 영역의 문화 아이콘으로 정의하며 마케팅을 펼친 것이죠. 이를 위해 닉우두먼은 소비자들이 고프로를 통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유튜브 등 온라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영상들이 다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고프로의 액션 캠코더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었던 12월 한 항공사 비행기에 산타클로스가 등장합니다 산타클로스는 각각의 승객들에게 이름과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물어보았고 이를 재미있다고 생각한 승객들은 카메라와 양말, 속옷 등 자신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후 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놀라운 이벤트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짐을 찾으러 간 곳에서 자신들의 이름표가 붙은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이 잠깐 만난 산타클로스에 대해선 잊고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캐나다의 저비용 항공사 웨스트제트의 바이럴 마케팅 사례입니다. 이 마케팅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며 4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웨스트제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홍보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교육을 찾아보며 회사를 끌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비 창업자들이 홍보에 어려움을 덜고 더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적정 마케팅, 히든 챔피언과 틈새 시장, 전통적인 마케팅과 기술 마케팅의 차이, 그리고 기술 마케팅 전략의 최대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창업가들은 단돈 1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모든 마케팅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돈과 높은 효과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이템 및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술 창업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은 그 아이템과 상황에 맞는 적정 마케팅이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웨스트제트항공의 크리스마스의 기적 마케팅은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광고 효과를 거뒀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 마케팅은 아이템의 가치 전달이 명확하고 적은 비용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원할 때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이템을 영상화하여 전시회 등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며 크라우드 펀딩 유치에도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이렇듯 적정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기술 창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력과 비용만을 요구하는 마케팅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론과 도구를 응용, 개발, 보급하여 초기 기술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마케팅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할수 있는데요. 적정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품이나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더 크게 홍보함으로써 소음을 만들어내는 노이즈 마케팅과 사람들의 관심 집중을 위하여 각종 이벤트나 선전활동을 하는 버즈 마케팅 그리고 고객,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입소문 마케팅 등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기술 창업 분야에 떠오르고 있는 적정 마케팅은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화 마케팅입니다 이 기법은 게임의 기술 거래에 대한 동기부여, 중독 요소를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고객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놀이와 도전, 성취와 포상 같은 게임 요소를 가미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소비 행위를 게임 플레이어들 간 일종의 경쟁으로 치환해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제품 사이트 방문자의 출석 체크, 글 작성 수, 구매 실적 등과 같은 활동을 추적하여 그에 따른 특별한 혜택을 주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자 활동 순위를 매겨 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 등을 취하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이미피케이션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게이미피케이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와 조직력이 약세이기 때문에 히든 챔피언처럼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든 챔피언이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간 규모의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국내의 경우엔 유닉스 전자가 미국의 코네어, 이탈리아의 팔룩스와 함께 세계 3대 헤어드라이어 제조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히든 챔피언은 틈새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들입니다. 기술 창업 기업의 목표 시장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대기업이 경제성 때문에 무시하거나 미처 감지하고 있지 않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대기업으로서는 진출해봐야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장일수록 기술 창업 기업에게 더욱 유리하니까요. 최근 공유경제 흐름에 맞춰 각광받고 있는 에어비앤비 역시 대표적인 틈새 시장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과 기술 마케팅,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마케팅 전략의 목표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마케팅은 제품 경쟁력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기술 마케팅은 기술적 잠재력 극대화, 기술정보 관련 네트워크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 세분화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마케팅은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특성 변수 등에서 시장을 세분화하지만, 기술 마케팅은 유사한 기술 공정 기능, 대체 기술 등에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 그룹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마케팅은 제품의 사용자가 목표 그룹이지만 기술 마케팅은 연구개발 전문가, 생산관리자, OEMS 혹은 ODMS 등이 목표 그룹입니다. 넷째, 가격 설정 및 유통 채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마케팅에서의 가격 설정은 거래 시장에서 결정되며 시장이 중요한 유통 채널입니다. 하지만 기술 마케팅은 노하우, 특허, 프로토타입, 프로젝트 등 기술 정보의 가치를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른 가격에 의해서 거래되며 유통 채널은 시장뿐만 아니라 비시장 메커니즘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 마케팅은 기존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소비 행동을 변화시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기술 마케팅 전략은 ATL 방식과 BTL, 브랜드 전략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ATL은 마케팅의 광고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되는 매스미디어 등 모든 미디어 부분을 포함하며 BTL은 마케팅의 직접적인 SP 도구 또는 가치 확대 활동 등 간접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 창업자들의 첫 마케팅 방식으로 BTL 방식을 권고하는 데 휴대폰이나 카메라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아이템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전시회 등에서 상영함으로써 가격 대비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유치에 큰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한 한 스타트업 기업은 설계도가 아닌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하드웨어와 작동법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이 동영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마케팅 전략의 최대 목적은 차별화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차별화란 같은 산업 분야에서 기능과 품질에 거의 차이가 없는 제품들 중 나의 제품을 독특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고객들에게 제품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브랜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 분야는 술, 화장품과 같은 기호품,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 소비재 스포츠용품과 같은 취미상품 등이며 철강, 시멘트, 소맥본과 같은 표준화 제품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의 모집이자 얼리 어댑터 대상의 우수한 마케팅 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자들은 초기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잠재적 소비자들이 개발하려는 제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금 과정에서 기술의 필요성과 특장점 그리고 진행 과정의 차별성이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되는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